우선,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과제를, <웃음> 과제한 과제가 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생체 내에서의 대사과정의 물질들이다. 각각의 구조식을 그리워서 어느 대사과정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이해합시다 자, 피루부산 이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알파키토그루타르산 마찬가지 옥살로아세트산 OAA 이렇게 표현할게요 알라닌 들어보셨죠?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시트르산, 다른 말로 구연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불렀죠. 그 다음 말산. 이름은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이름만이 아니고, 이름 가지고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오늘 한번 구조식을 그려서 여러분이, 아, 이 물질이 어디에서 나타났더라? 그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좀 만드십시오. 그러고 나면은 뒤쪽에 이제 <웃음> 알라닌 아미노산 있죠? 그 다음, 뭐, 나머지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글루탐산도 마찬가지 아미노산이잖아. 아. 뒤쪽에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하고 다 지금 공통 경로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 TCA 사이클 공통 경로를 이용한다 했어요. 그래서 미리 탄수화물 대사해서 이걸 정리 좀 하고 가자.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중간고사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과제를 낸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고 갑시다. 탄수화물 대사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양을 구하세요. 단계별로. 해당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 물질이 얻어집니까? ATP 두 분자, NADH 두 분자. 실제로는 해당 과정에서 ATP 생성은 4분자가 돼요. 4몰이 돼요. 그런데 2몰이 소비됐잖아. 그래서 4-2입니다. 그 다음 TCA 사이클 회로 돌았습니다. 자, TCA 사이클이 회로 돌아서 최종적으로 어? ATP 몇 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 꼭 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뭐 리뷰했었고요. 엿당은 환원당이나 설탕은 비환원당이다. 이거 꼭 생화학에서 문제 내야 될 부분도 아니고요. 기존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 가지고도 설명이 돼줘야 되는데 식품화학, 식품학, 조리원리, 아니, 조리원리, 영양, 기초영양, 고급영양, 자주 나오죠. 자, 왜 환원당이고 비환원당이냐? 포도당과 과당의 사슬구조를 그려보세요. 그 다음, 포도당과 과당의 사슬구조를 고리구조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나서, 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결합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엿당과 설탕은 그 구조식이 달라집니다. 그 구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는 환원당이고 하나는 비환원당이 돼요. 왜 그러냐?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 자,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합시다. 그러면서, 뭐, 채찌 PT 이용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자, 기초대사량이 뭐고 휴식대사량이 뭐냐? 그럼 활동대사량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해서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양을 구합니다. 그 에너지 양을 어떻게 구하느냐. 적정 에너지 필요 추정량, EER. 자, EER 구하는 식으로부터 본인의 적정 필요 에너지, 필요 에너지량을 계산해 보세요. 이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가 음식으로 섭취했다. 그럼 결국에는 뭡니까? 몸에 저장되는데 뭐로 저장될까? 저장될 수 있는 건 글라이코겐으로 일부 저장이 돼요. 그 양은 극히 적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문제를 이해하고 갑시다. 그 다음 연력학 법칙을 설명하세요. 그 다음 완충용액, 우리 몸이 완충용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 내액, 세포 외액으로 나눴을때 세포 내액은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액체 세포 외액은 세포 바깥에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세포, 세포 사이에 세포 간질액도 있지만은 혈액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영양분 이런 것들이 혈액을 타고 움직이잖아. 그래서 혈액 속에 세포, 혈액을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세포 외액이라고 봅니다. 그럼 세포 내액, 세포 외액 할것 없이. 완충 용액이다 완충 용액은 어떤 용액이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완충 용액 성질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강산이나 강염기가 들어오더라도 완충 능력 범위 내에서는 pH 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용액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세포내액과세포외액이 달라요. 조성, 구성성분이 달라요. 완충용액은 완충용액이지만 구성성분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물분자식이 뭐냐, 어떠냐, H2O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물분자, 분자 진동과 분자 회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각각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마이크로파 흡수에 의한 조리, 전자레인지 원리가 뭡니까? 분자 진동이 아니고 분자 회전입니다. 그 다음 우리 몸에서도 물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 포도당을 가지고 물이 만들어지는 걸 설명을 하면 은물몇 분자, 포도당 한 분자가 한 분자로부터 물은 몇 분자가 만들어지느냐? 그다음 포도당에 대해서 호흡 계수를 구하세요. 호흡 계수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가 호흡으로 숨으로 들이신 산소 양, 그러니까 산소 양 분해 우리 산소를 이, 이용을 해서 CO2,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할것 없이 CO2. 탄소를 가지고 있는 영양 물질이 CO2, 이산화탄소 개수를 우리가 나중에 호흡으로 바깥으로 배출해야 돼요. 그럼 호흡 개수는 CO2 나누기 O2, 우리가 호흡에서 사용한 산소량으로, CO2량을 호흡에서 호흡으로 우리가 섭취한 산소량으로 나누어주면 호흡 개수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호흡 개수를 구해서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각각의 호흡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 호흡 개수 값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것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물 분자가 이온화된다고 그랬어요. 자, 얼마만큼 이온화됩니까? 그 이온화 상수가 얼마입니까? kW 값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pH를 정의해 보세요. pH는 여기 이온화된 바로 이 수소 이온의 몰 농도의 역수를 취하고 로그 값을 달아주면은 pH 값이 나와요. pH 값이 작다는 얘기는 강 산성, 강 염기성이다. 이런 얘기 강염기성은 아니지. pH가 pH 2와 pH 1, pH는 1차이지만은 수소이온 농도는 10배가 더 진한. pH 2보다 pH 1이 수소이온 농도가 10배가 더 강한 강산입니다. pH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강산입니다. 그다음 pH와 pOH 관계 여러분들이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제를 했어요. 자 오늘 과제 자, 이 과제 이제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자. 진행하는 데 여러분 보고 그려 보세요. 이래가지고 지금 어디서 찾아야 될지. 시간 허비할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자료를 앞에 띄울 테니까 자 한번 보시고 같이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재 166, 167 페이지를 봅시다 자 여기에서 탄소 화물 대사 자, 탄소 화물 대사에서 포도당, 글루코스 구조식 고리 구조 자,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익히 그려 봤잖아요. 그렇죠? 탄소 번호 <웃음> 매기세요. 여기에 수소 생략하지 말고 다 여러분들은 기록하세요. 수소 다 기록하세요 만약에 여기 수소를 기록 안하고 그냥 뒀다면 처음과 끝과 꺾이는 지점에는 전부 탄소가 생략됐고 수소가 생략됐다 이러면 지금 수소 그려지지 않으면 CH3 매칠기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수소 다 붙이고 1번 탄소가 어느 탄소냐 여기가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탄소 밑에도 수소 넣으시고, 여기가 6번 탄소입니다. 자, 번호 잘 매기고 따라가세요. 번호 매겠습니다. 포도당입니다. 그 다음, 해당 과정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글루코즈가 글루코즈 6포스페이터 6인산, 그러니까 6번 위치에 여기에 보시니까 알콜기에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질이 글루코즈 6포스페이터 G6P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첫 단계 반응입니다. 해당과정. 뭐가 관여되냐? 자, 관여한 효소 이름 기억하세요. 헥소키나제 그다음 마그네슘 이온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여기에 인산기가 어디에서 공급됐냐면 ATP가 1몰 소비되면서 ADP로 되면서 인산기가 6번 탄소에 이제 인산기가 결합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플락토스식스포스페이터 자, 여기에 좀 미스 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글루코즈가 플락토즈로 이제 바뀝니다. 글루코즈와 플락토즈는 동일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은 달라 그래서 이성질체라고 그래요 자, 관여한 효소가 포스포 글루코스 이성질화 효소가 관여되어 있고 마그네슘 이온 필요합니다 여기도 이제 번호가 이게 1번이고요 2번 3 뭐고 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여기도 번호 잘못됐네? 5번, 6번. 자, 번호 매기시고. 자, 이것이 플락토스 6포스페이트. 6포스페이트.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 자, 플락토스 6포스페이트가 플락토스 1, 6, 2인산. F16BP 이렇게 약자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인산기가 하나 더 여기에는 있었고 1번에 인산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뭐가 ATP 1몰이 소비됩니다. 그러면서 효소 이름은요. 포스포플락토키나제 자 이걸 약자로 PFK1 이렇게 표현할게요. 포스포 플락토키라제 PFK1 자, 효소, 마그네슘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호 여기 이제 메겨졌는 거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락토스 162인산이 뭐로 탄소 6개짜리가 이제 탄소 3개짜리 이두 가지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자, 분해할 때, 여기에 관여된 효소가, 알돌라제, 이름. 자, 알돌라제. 알돌라제, 에 의해서, 그리세로, 알데하이더 3인산, 하고,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DHAP, 그 다음에 G3P, 이렇게 약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은, 가역 반응이죠. 화살표가 두 개잖아. 그러면서,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은 뭐로 돼야 되냐 하면은,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그리세르 알데하이더 3인산으로 바뀌어지고 나서 해당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걸 여기 화살표로 해놓고, 자, 요 부분이 바로 이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입니다. 보이죠?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그리세르 알데아이드 3인산이 뭐로 되냐 하면은 그리세린 132인산으로 되면서, 되면서, 여기에, 자, NADH, NADH 1몰이 만들어집니다. 자, 효소, 그리세르 알데아이드 3인산 탈수소 효소. 그래, 탈수소, 탈수소 산화반응이란 얘기예요. 자, 탈수소 효소에서 그리세린산 1, 3, 2인산이 되고 그다음 넘어가서 그리세린 3인산으로 되면서 ATP 1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리세린 3, 2인산으로 되었다가 포스포에놀피로브산 BP 가 되면서 피로부산으로 되면서 ATP 1몰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부분 이 10단계 다 이해가 힘들어요. 그럼 뭘자꼭 알아야 될 것. 반응 1, 반응 3, 그 다음 반응 10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해를 하세요. 1, 30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낸다면, 자, 어디 NADH 만들어져 나오는 반응 6, 그 다음 반응 7, 130 우선 이해하시고, 그 다음 반응 6, 7. 자, 이거는 꼭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은 피로부산입니다. 피로부산 구조식. CH3COCOOH. 자, 피로부산 구조 봤습니다. 피로부산. 그 다음, 이제 TCA 사이클 들어가자. 자, 피로부산이 어디? 아세칠코에이로? 자, 피로부산이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 피루브산이 만들어졌어. 피루브산이 어디로 들어오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집니다. 아세틸코에이 아세틸코에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세틸코에이 자, 구조식 CH3CO 요 부분을 아세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아세칠, 코엔자임 A, 조효소 A단 얘기에요. 그냥 SCOA,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세칠, 코에이. 자, 아세칠, 코에이가 구연산, 사이, 시트르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반응을 해야 시트르산이 만들어지냐. 옥살로 아세트산. 옥살로 아세트산,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식 그리고, 구연산 구조식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뭐 구연산이 아이소 구연산 만들어지고, 그 다음, 제가 그리, 그리세요. 알파키토 그루타르산 구조식 나오죠. 자. 알소구연산이 알파키토그루타르산으로 되면서 n a d h 1몰그 다음 알파키토그루타르산이 숙신일코에이 되면서 n a d h 1몰그 다음 숙신일코에이가 숙신일코에이가 숙신산 되면서 g t p 1몰 그다음 숙신산이 푸마르산이 되면서 FADH2 일몰, 푸마르산이 말산, 그다음에 말산이 옥살로아세트산 되면서 NADH 일몰. 그러니까 자 지금 내가 구조식 그려보세요. 그러는 물질들 여기 다 나왔죠. 숙신산도 내가 이걸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옥살로 아세트산, 구연산, 알파키토그루타르산, 다음 숙신산, 말산. 자, 이건 꼭, 숙신산, 욕을 했나? 숙신산은 욕을 안 했네? 자, 그러면은, 됐고, 나머지, 없는 것이, 알라닌,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자, 이세 가지, 이건 아미노산입니다. 그렇죠? 아미노산, 여기서 구조식, 아미노산 구조식을 그려보자. 왜 그려보자 하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간의 기능, 뭐, 이렇게 하면서 검사하는, A, L, T, A, S, T 들어보셨죠? A, L, T, A, S, T가 지금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꼭 그려보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합시다.